티벤터뷰 자 티벤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문광태 역을 맡은 김수현이라 그래 고문영 역을 맡은 서예지라고 해 반가워 고문 캐릭터 소개를 부탁해 안티소셜 성향을 가진 인격장애 아동문학 작가야 응? 아, 그렇구나 싸이코지만 괜찮아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? 너무 매력적인 차가운 인물이라 출연하게 됐어 그랬구나 <웃음> 서예지와 고문형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? 50% 50%? 응, 50% 어떻게 이유도 물어볼까? 그래? 고문영의 매력 포인트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많이 차가워 그래 차가워 <웃음> 그래 그래서 매력적이지 문영에게 강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? 내 심장? 드라마의 어, 분위기 메이커는? 문강태 심장? 문상태 문상태 쭈리 지금 너 빼고 다 하려고 그러네. <웃음> 그 응. 심장. 응. 응. 문강태 삼행시를 갈 거야. 응. 내가 운을 띄울 테다. 문. 문영이의 매력에 강태. 강태가 빠질려면 다시! 문. 문영이의 매력에 강. 강태가 빠질지는 텔. 텔에 비에서 확인하세요. 이 위앤 풀 드라마 6월 첫방송 빠지게 돼 있어요. <웃음> 자, 강태가 갖고 있는 의외의 땡땡미. 허당미. 허당. 그래서 강태가 허당미, 허당미가 좀 있지. 정해진 운명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야. 자, 문영이가 생각하는 강태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<웃음> 당신이 여기 왜. <웃음> <웃음> 가장 최근에 찍은 것 같아. <웃음>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? 눈이 즐겁다? 왜? 어? <웃음> 가장 안 좋은 점은? 어 너무 예쁘다?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아 그럼 다시 할까? 어떻게? 가장 좋은 점은 똑같잖아요 너무 멋진, 너무 예쁜, 너무 멋진 사람 아그 걸로 가자. <웃음> <웃음> 관전 포인트? 한 가지만 얘기해줘. 상처 치유? 음. 음. 문광태의 캐릭터 소개를 부탁해 우리 형 상태를 어,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짓말쟁이 김수현과 문광태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? 65% 정도 되는 것 같아 이유는? 65% 정도 생각이 들었어 <웃음> 김수현이 갖고 싶은 수식어는? 민들레 이유는? 창만 바라보니까 민들레, 좋다 강태에게 문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야?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소녀 민들레 <웃음> 그렇구나, 소녀 민들레 그치, 아, 문영이도 이제 스포는 하지 않을게 우리 드라마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해? 당연히 이제 감독님이 지떻게 한번 끊어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어떡해? 문영이 갖고 있는 의외의 땡 미는? 불도저 미가 있지.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문영이가 아주 문광태를 아주 그냥... 문영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? 혹시 문명을 믿어요? <웃음> 맞아, 나도 그거 좋아해. 서혜지와 연기하면서 가장 좋은 점 하나와 가장 안 좋은 점 하나는? 다들 듣고 있어서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야. 기가 신나니까 이 사마는 라디오로 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아. 정말 안 좋은 점은 그 목소리가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그 고민을 많이 해 어떻게 더 좋은 소리 내. 단장 포인트 한 가지만 말해줘. 아까 문영이도 힐링 얘기를 했었잖아. t 먼 힐링 a n h 그거. 크게 우리 형, 상태 우리, 문리 우리, 우원여기 우리, 가 이제 내 친구 재수, 우리, 그우렁우렁우렁 우리, 우렁, 우리, 우 응. 응? 강태한데 근데 감독님 우리, 어 아직 우리, 촬영 많이 어 <웃음> 15% 정도 생각이 들었어 윤영이는 한 사람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강태 근데 강태를 쫓아다니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뾰족한 게 강태 옆에 항상 있어 강태 뾰족한 더. 왜? 뾰족한 어깨 어? 잘 뻗은 손가락 응? 긴 다리 응? 완벽 결국에 문강태가 문영이 받아주지 않을 땐 칼이 들어 눈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날 어. 받아주지 않는지 얘는 다른 공간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. 음. 바이아브 할까? 이긴 사람 vs 진 사람. 아, <웃음> 너가 해. 그래 먼저 할게. <웃음> 파란색으로. 빨강거든요. 자, 인간적으로 <웃음> 너무 어려운 단어. 자, 이 축복. 축복, 축복.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축복받은 드라마를 만나서 축복받은 캐릭터를 맡게 됐어요. 그게 바로 이제 문강태인데 이 축복받은 모습을 이 축복받은 연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네. 짠.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시려면 저희 사이코즈만 괜찮아. tvn 토일 밤 9시 꼭 시청해 주세요. 활활. 와 들었어 목소리 들었어? 드라마 때문에 이제 깊은 공감을 드리는 다이어터들. 지금 당장 너무 이제 생각나는 것도 많고 막 너무 막 서럽고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들이 닥치지만 그래도 아직 그 다이어트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 좀 힘들지만 괜찮아. 그래서 뭐가 파이팅이 없네. 응응. 말하다 보니까 나좀 슬퍼졌어. <웃음> 파이팅. 매번 똑같은 일상 늦게 끝나서 생방송을 못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. 재방송이 있으니까. 싸이코지 괜찮나요? 아 어, 멋있었어 아 어,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 덕분에 실시간으로 많이 많이 친해졌어 무엇보다 반말도 하고 하니까 그지 전부 다친해 그럼! 네. <웃음> 늘 현장에서도 <웃음> 어, 나를 좀 재밌게 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했던 게 오늘 또한 음. 여전히 지속되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었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어, 존댓말해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부탁드리려고 어어, 어 그래야지 만, 많은 시청 부탁해 어 강태와 문영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음. 음. <웃음>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치킨과 함께 하세요 <웃음>